지인이 보내준 무한낙지 예요 요거 산소 포장을 해 가지고 애들이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어 낙지 탕탕이를 해 먹을까 낙지 볶음을 해 먹을까 데쳐서 그냥 먹을까 아 생각이 많아져요 뭐 어떻게 먹지 일단 싱싱한 채로 급냉을 시키고 한세마리 정도는 데쳐서 기름장 찍어 먹는 걸로 내장 있는 부분이 길주로 맛요. 야들야들하니, 음 아주 맛있겠어요. 소금 굵은 소금 좀 넣고 지금 데치고 있어요 낙지를. 어 근데 되게 맛있겠다 이거 야들야들하니. 요 낙지를 먼저 꺼내고 대가리 부분을 좀 잘라 가지고. 아, 요 다리 부분은 먼저 먹고요 요, 요쪽 부분은 더 익혀줘야 돼요 빠짝 익혀서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먹어볼 거예요 음 야리야리하니 야들야들할 것 같아요 자, 내장 있는 부분은 더 삶아야 돼요 근데 지금 조금 잘라서 먹어봤는데 어머, 다들다다니 너무 맛있어요 오늘 저녁 식사예요 지인이 보내준 낙지 아 너무 맛있겠죠 세팅하고 만둣국 그리고 코다리조림하고 무김치 오늘 저녁 잘 먹겠습니다